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웃음> 선생님 처음 모습 기억하세요? 처음. 내 없나? 모습? 내 네. 네. 네. 처음 모습? 네. 글쎄요, 쩐스럽겠지. <웃음> 아무막 <웃음> 영상 막 찾아보고 어. 막 많이 옛날. 전안 봐요. <웃음> 아니, 저도 요즘에 뭔가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영상을 <웃음> <이런 웃음> 좀 찾아봤는데, <찾아가면> <웃음> 응. 선생님 제일 많이 변하시네요아 그래요? 이게. <웃음> 예. <웃음> 전문가의 손길이 <웃음> 닿으면 달라지긴 <웃음> 해. <웃음> 뭔가 분위기도 그렇고, 그쵸. 다른 사람이됐어세요 <웃음> 뭐 주변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아, 손님들이 얘기하긴 해. 어? 화면하고 너무 잘하세요. <웃음> 근데 그게 좋은 말인지 <웃음>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에이, 좋게 해독하시면 <해놓고> 되요 <웃음> 저희가 오늘은 네.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음, 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의 기운이나 뭐 이런 걸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한 장이거든요. 사진. 요겁니다. 아 아이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래요? 네. 양쪽 길목이 다 터있어서 여기는 흘러가는 자리 아니고 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 네네.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돕고 저쪽에서도 돕고 어. 왜냐하면 이쪽 길가가 보면 우리가 길목에 있는 길에 그, 터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쪽은 뭔가 왜 삼각지 같은 느낌이에러 뭔가. 음, 응. 양쪽으로. 응, 있어서 보면... 그래. 모양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근데 이쪽 기운, 이쪽 기운 다 응집해 있는 어. 공간. 음. 거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차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 사진이요. 옛날 사진. 지금도 네. 지금도 지금 주차장이죠. 지금은 건물 지금 올라갔나? 올라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 옛날 사진. 음, 음, 음. 그래서 근데 이~ 여기는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건물을 올려서 어떤 임대사업 있죠 음. 이것 뭐~ 주차장도 임대사업이긴 하지만 네. 임대사업으로 올라가면 진짜 여기는 손님 뭐~ 장사를 하든 근데 집터보다는 음. 집터보다는 장 뭐~ 상가 이런 근데 임대업으로 하면 굉장히 잘 되는 자리 이게, 선생님, 장소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모서리가 되게 유리한? 장소가 좋죠. 아. 장소가. 이게 모양이 아니라, 건물 모양이 아니라, 양쪽 길목에서 다 응집되어 있는 좋은 기운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근데, 근데 이런 데는 자칫 잘못하면 집터를 올리잖아? 이거 허무용 만약야 집터를 올린다 그러면, 사람이, 어, 집터도 방향을 좀잘 보긴 해야 되지만, 집터로는 조금 아니고, 상업적인 공간. 음.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땅에도 집터의 그 공간과 사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음. 그래서 집터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손님 같은, 손님 케이스 중에서도 집터가 아닌데 집뭐 짓는다든지 이사를 가신다든지 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 아, 진짜요? 음, 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흐름도 되게 좋고, 양쪽으로. 뭔가 막힘이 없어요, 기운이. 어, 막힘이 없고, 뭔가 뾰족하고, 사납지도 않고. 음. 야, 이 땅값 엄청 올랐겠다, 근데. 땅값도. 맞아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겠어요. 원래는 이게 버려진 땅?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활용성이 없는데 어느 뭐 주인을 잘 만났다든지, 어떤 이제 공간의 활용을 잘했다든지 해서 이 값어치가 더 올라간 거로 좀 보여지긴 해요. 그래요. 음. 신기하네요. 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어, 굉장히 많이 올랐을 어. 거야. 지금 왜 많이 올랐냐면 어.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됐어요. 이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아, 예전 사진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웃음> 아. 같이. 근데 그전그 전... 그 아까 그 모습 그대로야? 그 위치. 아, 어, 그 위치? 네. 그거 이제 허물고 음, 음. 이걸로 바꿨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보시기에 이 잘한 결정인 것 같으세요? 어, 결정은 잘했어요. 이런 사, 상가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음. 것 같아요. 음. 네. 주. 주거 공간은 아닌 걸로 보여 어, 맞아요. 주거 공간 음, 아니에요. 음. 근데 모양 모양 때문에 이렇게 건물 모양을 냈나? 그냥 통으로 확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모양 낸거보다 통이 더 아, 낫나요? 아,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좀더 왜냐면 이게 아까 양쪽으로 기운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네. 흐르는데 이게 좀 아까 사진 보면 되게 평평해요 주차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뭔가 이제 딱 각진 느낌. 네. 그니까 위에가 맞아, 맞춰야 돼. 우리가 머리 맞추듯이. 근데 지금 이 사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이렇게 좀 중간, 음집돼 있는 그 공간에서 좀 들쑥날쑥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리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건물을 잘 세우긴 했는데 요, 요 옆쪽 라인으로 해서 좀 뭔가 사람들이 들쑥날쑥 잘 이동 변동 수가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됐어요. 어... 음.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그렇게 음. 그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좋다는. 그렇죠. 그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아, 전이랑. 전이랑 비교를 하면. 네. 음. 이런 데는 어떤 좀뭐 음식업이나 뭐 사업이나 뭐 어떤 걸좀 들어오는 게좀 좋을까요? 여기는 근데 먹는 장사보다는 어떤 이제 사무실, 사무용 공간 이런, 이런 공간. 뭐 굳이 들어간다면 좀 이런 커피숍 자리, 그 그런, 자리. 어, 그런 자리로.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이거를 높이, 높이 올리면 안 됐었는데. 응, 음, 뒤쪽은 너무 높다. 어... 왜냐면 기운이 여기서 들어오다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아, 진짜. 몇층 음. 적당했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한 아, 5, 6층? 아, 5, 6층. 음. 5, 6층 정도? 지금은 너무 높게? 응, 음, 높아. 음. 그 전보다 값어치는 건물 들어가서 서면서 올라가긴 했, 했지만, 네. 기운적으로 보면 그 전이 훨씬 더 좋다. 아 그래요? 음. 오히려 오히려 오. 오히려 기운적으로 훨씬 더 좋다. 어,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다. 근데 우돈 <웃음> 많이 벌었다돈 많이 벌었겠어. 엄청 벌었는다 건물에 네,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음. 배우 김희애 씨 건물이에요. 아 진짜. 네, 네. 김희애 씨가 이제 명풍 거리 청담 청단, 청담동 쪽이에요. 음, 음. 여기 2006년도에 주차장을 매입을 한 거죠. 근데 매입 당시에도 값이 119억이었어요. 아 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올랐겠네. 네. 그때 이제 근데 매달 벌어들는 주차장 요금이 음. 3천만 원이었어요. 주차장 주차장 수입만 수입만 3천만 원 정도 벌었고 주차장을 네. 이제 14년 아 14년 만에 이제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으로는 5층인가 6층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하가 4층. 네. 아... 아무튼 뭐그 정도의 이제 그, 그 이제 독특한 외관을 이니 씨가 인테리어를 했나봐요. 아...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지금 시가는약 500억이야. <웃음> <웃음> 아 추측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한 어. 뭐 500억이라. 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벌긴 벌었대. 네, 근데 아무튼. 샀을 때도 비싸니까 이게 <웃음> 최소 한 2.5배는 올라갔다 그래 지금. 어, 맞아요, 음. 선생님 이것만 해도 벌써 세 배가 세 배가 넘는가. 그럼요, 보니까. 그럼. 서 이제 김혜 씨가 이제 투자 투자형 이런 건물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적으로 이제 많이 바꾼대요. 음, 전체적으로. 근데 김혜 씨는 지금 이제 연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과 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잘 맞아. 어. 굉장히 잘 맞아요. 어. 그리고 약간 버려진 땅, 버려진 건물, 이런 것들 굉장히 초이스 잘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입도 보고,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이, 이쪽 부지에 이제 음. 뭐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 하시면 음. 주차장에서 이제 이런 건물로 변경을 했는데, 음. 선생님이었으면 어떤 걸로 좀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 저, 저게 내 거였으면. <웃음> 여게 내꺼야? 상상이란 내용이다상상해 어. 나는 다시 주차장 못 쉬어 아 진짜요? 응. 어, 그래도 충분히 더쉬그럼요그럼 응, 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주차 공간을 좀 많이 하고 어... 한쪽으로만 건물을 어... 세우겠죠 음, 여기가 지금 부지가 엄청 크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건 음. 같아요 다 봐도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아파트 단지처럼 한 동만 세우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딱딱딱딱딱 아 그렇게 아저씨 유리에 쓸어 그럼요 어. 그럼. 여 무슨 웨딩 모시니까 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음. 지금. 그래가지고 김혜씨가 아예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었으면은 주차 공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어, 그쵸. 어. 주차 공간 유지하면서. 어. 참. 뭐 상상만 했는데. 그러게요 상상만 했는데. <웃음> 저는 못물어봤네요 <하나> 뭐 <웃음> 네. 아까 전에 층수에 따라서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지하도 저렇게 많이 내려가면 뭐 영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하의 땅, 땅 기운을 팍, 파버리는 거잖아요. 음. 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하 사, 얘기 딱 듣고, 왜 입구에서 이동 변동수가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런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는 않아 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다가 뭐 들어왔다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소리죠 어, 지하를 파는 음. 땅의 기운을 건드는어 그럼요 그치 그치 어. 그럼 그래서 내가 지하 4층? 그래가지고 놀란 거야 아니, 음. 근데 제, 저도 그런 거 보면 은 강남에 사실 지하를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유동 많이 어, 팔고. 지하 4층까지면 거의 막 지상층이랑 거의 맞먹는 층수인데, 오. 이거는, 오. 이거는 조금 미쓰긴 해. 음, 지하 많이 판 건. 아, 살짝 하서 음, 음.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길은 유지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양쪽으로. 어, 그죠 어. 그 뚫려. 기운을 그러면 계속 받아야 그 계속 거예요. 받긴 해요. 어, 앞으로도. 음, 음.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뚫렸는데, 뚫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기 공간이 막힘이 없어. 음. 모이는 공간이지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오. 신기하죠. 음. 그런데. 네. 미혜 씨한테 뭔가 좀건물쪽으로뭐 얘기해 해 주. 아 한마디 해주시아 그럴까요? 네. 음. 근데 어떤 이제 이런 음. 부동산 사업을 하실 때 땅에서 땅, 건물에서 건물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시면 더 좋게 되실 거예요. 근데 뭐다잘 되신데 뭐더 <웃음> <웃음> 좋으라고 조언을 해? <웃음> 굳이 따지자면 만약에 건물을 사서 건물을 사서 뭐 다시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자체에서 땅이, 땅이면 땅, 땅에서 땅으로 넘기시는 거 건물에서 건물로 넘기시는 만약에 대팔고 사고 한다고 하면 근데 연기보다 이쪽으로 더 이름 날리겠다 이 업계에서는 어, 진짜요? 응. 근데 연기 안 하지 않나? 대신? <웃음> 모르겠어 요 <웃음> I hate you. <웃음> 감사합니다.